어, 2분, 그 2배, 음, 오, 오케이, 오케이. 잘, 잘보했어 그것까지 조건. 첫 번째 조건. 예 피큐랑, 음 얘랑 음. 그치. 왜 이렇게 안 펴고 있네? 아니 이것도 조금 맞아 다 잘하고 아, 있어 틀리면 태클 걸거야 <웃음> 응 잘하고 있어 응. 나한 여러 개라도 풀어봤는데 네, 정서학형을 이 밑에 응, 응, 응. 정서학형을 이 밑에 이렇게 하나게 이렇게 더, 아, 정어, 하나 또, 그리고, 풀어 아, 어, 그런 방법도 응. 재밌지. 응. 사실, 이렇게 풀어봤어. 그렇게 해서, 위로 올라갈 수, 올라가셨는데, 응. 아까 응. 저 다른 사람 이렇게 뿌리면은 오케이. 오, 알 벡터는, 얘랑 응. 같은 거잖아요. 그렇 뭐, 그러면, 음얘 응. 네, 이거 있고, 음 응.